김옥주 보도블록 틈새에 자리 잡은 외로운 민들레 날마다 찾아주는 바람과 흰님의 도움을 받아 예쁘게 자라금만 영문도 모르는 채 길손들의 발치에 짓밟혀 온몸에 상처입은 가여운 민들레 이슬이 와도 눈물만 뚝뚝 비가 와도 한없이 울고만 있네 의지할 곳 없이 지쳐 있는 민들레 받은 상처 치료받지 못한 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때 맞춰 새 노란 꽃을 피워 벌나비 행인들의 마음에 기쁨과 활력을 주며 끝까지 제 몫을 다하다 남몰래 받은 스트레스 풀지 못하고 신압으로 가슴 아이하다 백발이 되어 약한 바람에도 못 이겨 온몸이 바스러지면서도 홀씨 되어 종자를 퍼뜨리네.